I still can't say 'cause every night it's a fight and i m i n my way. You know it's hard to admit when you're so. 어. 오해. 오해. 오해. 음. 네. 다음에 요 앉아있으니까요, 꼭 거기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프로미스트인가요 응. 2는 뭐, 도 있다는 건가요? 버전. 이 <목소리도> 여기 앉으셔가지고요, 네. 성함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네. <목소리도> 팬 프레스런 때 정말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돼가지고 굉장히 어감가 새롭습니다. 프로 사진 영상 작가, 인플루언서 분들을 비롯한 여러 기민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돌하다 아무튼 사실 너무 금방 끝납니다. 그퍼 삼십삼번, 삼십삼번, 삼십번삼십번 삼십삼번, 삼3번3십번 천방면하게 바로 드레스. 드레스. 드레스.